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썸 타던 사람이요 소개팅으로 만났던 사람이 처음에는 나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나한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순간 사귀고 나면 마음이 급격히 식은 듯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이후에 나는 충분히 그 사람이 나한테 애매한 포지션을 취한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순을 밟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황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썸을 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면요. 썸까지의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썸을 탔거든요. 그리고 소개팅 이후에 여러 번을 만났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사귀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로의 관계를 맺고 나서부터는 뭔가 급격히 마음이 식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썸 단계에서 소개팅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사귀고 나니까 그 모습하고는 다른 느낌을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처럼 마음이 식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원망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분명 거기에도 내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법 이해심도 많고 좋은 여자처럼 보여줬을 거예요 물론 남자도 여자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남녀가 각자가 기대하던 어떤 모습에 부합했으니까 그 관계가 성립했을 거고요 그런데 막상 사귀고 나니까요 두 사람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제는 조금 긴장이 늦춰져서 그런지 마음이 풀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내 욕심이 올라와서 그런지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걸 나는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내 상대방은요 그걸 묘하게 잘 느끼거든요 기대에 부합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 모습과 다른 걸 느끼는 상대방은 빠르게 캐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와 썸을 타다가 혹은 소개팅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귀게 됐는데 그 사람 마음이 급격히 식었다면 내가 예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속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이제 사귀고 나서는 그 사람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를 그렇게 잘못 판단한 상대방의 미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어쩌면 나 역시도 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잘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일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변한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할 때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데 알 수가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건 내가 매력이 없어서 혹은 내 상대방이 날 얕잡아 봐서가 아니고요 단지 처음에 기대했던 그 모습과 조금 다른 느낌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다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